안녕하세요 게으른 수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매종 마르지엘라 원브랜드 하울인데요 부끄럽지만 이번 달에 연봉 소급분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저를 위한 선물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매종 마르지엘라의 5시 백과 타비 부츠를 구매했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5AC 가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몇년 전부터 엄청 유행하던 가방이죠 저는 고민만 하다가 이제서야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뒷북 구매이긴 하지만 그래도 2020년 신상품으로 샀으니 됐다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색상은 라이트 그레이 컬러예요 마이크로는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기엔 너무 작을 것 같아서 저는 스몰 사이즈를 구매했는데요 수납력은 조금 더 뒤에서 테스트 해볼게요 외관을 보시면 메종마르지엘라의 상징인 4개의 스티치와 넘버 패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종마르지엘라의 액세서리 카테고리를 뜻하는 11번의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요. 귀여운 열쇠와 자물쇠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19년도 생산 제품까지는 이게 빈티지한 제품으로 달려 있었는데요. 2020년 뉴시즌 상품은 새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들로 달려 있어요. 자물쇠에도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고 여기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오픈이 되는 형식입니다. 열쇠 구멍은 없어요. 내부를 보시면 오각형으로 된 가죽 패치에 화이트 색상으로 메종 마르지엘라 로고가 프린팅되어 있어요 이것도 2020년 신상 가방에 새로 적용된 디자인이라고 하네요 오픈 포켓 하나와 지퍼 포켓이 있어서 나름대로 가방 속 짐을 정리하기에 괜찮은데요 지퍼 포켓을 열어보면 개런티 카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2020년 SS 상품이란 게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제품 라벨과 샘플 가죽 조각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걸로 정품 가품 여부를 확인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참고하실 수 있게 보여드렸어요 수납력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이어리, 지갑, 핸드폰, 에어팟, 보조배터리, 팩트, 립스틱까지 문제없이 넣을 수 있어요 스트랩 길이 조절도 가능한데요 저는 이렇게 드는 게 예쁜 것 같아서 제일 짧게 해놓는 편이에요 가장 길게 하면 이렇게 크로스로도 멜수 있는데 제 키가 155cm인 점 참고해서 봐주세요 바닥에는 각기 다른 모양의 스터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내려놔도 바닥 가죽 손상이 덜 되게끔 해줘서 메종 마르지엘라의 배려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5AC 가방은 이렇게 안감을 밖으로 빼서 매는 게 특징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게 유행이 다 하게 된다면 안감을 이렇게 쏙 넣어서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의 토트백으로 들고 다니면 될것 같아요 이러면 10년 20년이 지나도 어디에나 들수 있는 가방이 될것 같아서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발 소개해 드릴게요 슈즈박스에는 신발 카테고리를 의미하는 22번의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요 제가 구매한 슈즈는 타비 부츠인데요 족발 신발로 놀림을 많이 받는 신발인데 저도 그 놀리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제가 이걸 제돈 주고 사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직구로 구매를 했고요 관세와 배송비 모두 포함해서 709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86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정가가 112만원 정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30만원 정도 저렴하게 샀다고 볼수 있겠죠 메종 마르지엘라 슈즈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이 갈라진 엄지발가락 모양 이 족발 부분이 신발마다 모양이나 마감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직접 신어보시고 구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컨디션 체크를 꼼꼼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트 색상도 많이 구매하시는데요 저는 무난한 블랙으로 선택했고요 8.5cm의 통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굽 높이도 그렇고 색상과 가죽 재질도 다양하니까 홈페이지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밑창은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대로 몇번 신다가 곧 비브람 같은 밑창을 보강할 예정이에요 신발 여밈 형태는 후크로 되어 있는데요. 줄이 이렇게 세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쪽에 후크를 걸면 발목이 좁아지고 바깥쪽에 걸면 넓어집니다. 저는 발이 215 정도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신발도 가장 작은 35 사이즈를 구매했어요. 양말 신어도 안정감 있게 들어가는 그런 크기였어요. 양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냥 일반 양말을 우겨 신으셔도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좀더 편하게 신으시려면 발가락이 갈라진 양말을 따로 구비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메종 마르지엘라 정품 삭스는 무려 14만원입니다. 너무 사악한 가격이어서 저는 네이버에 타비 양말이라고 검색해서 하나 구매했는데요. 개당 1,800원 정도로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맨발로 신는 것보단 낫고 14만원 쓰는 것보다는 당연히 더더욱더욱 좋습니다. 옛날에는 이 족발이 너무 웃기게 생겨서 나는 절대로 코디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진짜 눈에 뭐가 씌웠나봐요 네, 어디에 신어도 마음에 듭니다 롤업 팬츠에도 잘 매치가 되는 것 같고요 어, 이렇게 청바지나 청치마에 신어도 예뻐요 다양한 디자인의 스커트에도 그냥 툭툭 신어 주시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원브랜드 하울 메종 마르지엘라 제품들을 살펴봤는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곧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